사진 먼저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네요, 이분은. 금전복도 좋고, 재능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많아. 지금 이성이 있어. 있어요.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얼마 못 가죠.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이분 사주 먼저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네요 이분은 오. 금전복도 좋고 재능도 있고 엄청난 분. 어,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다방면에서 재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원체에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물어뜯고 헐뜯기도 마련이거든 그쵸, 그쵸. 그래서 그시시때더를 약간의 구설 근데 그 구설들이 확 아, 올라왔다가 잠재워졌다가 확 음. 아, 올라왔다가 잠재워졌다가 막 그래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많아.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실제 성격은 굉장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취미에 뭔가 한 분에 야 굉장히 빠져들면 그거밖에 몰라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걸 빠져드는 게뭐 같아 보이시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자기 일적으로 빠져들면 그거만 본다거나 근데 이 사람은 딱 꽂혀야지만 사람을 만난다. 이성을. 생님 보시기엔 지금 이성이 있어요. 있어요.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분과 그럼 잘 되면은 뭐...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요. 그냥 이슈만 될 뿐이야. 이분 그럼 올해는 뭔가 이제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이게 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 약간의 그 콜라보시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 누구냐면 g d 아이그래본이야 <웃음> 7월 7성날이야? 생일이? 대박이다. 좋겠다. 델델이라니까 네. 진짜. 붐도 많지. 재능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도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 은 음. 터내 기사에 약간 열애 설 비슷한 부분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사귀고 있나 항상 저. 있죠, 이 사람은. <웃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어떤 이성 오늘 봤을 때딱 마음에 들면 그걸로 인해서 좀 오픈. 근데 이성운도 좋아요 올해. 결혼은 좀 언제쯤 하요? 결혼이요? 결혼 나는 안 한다. 왜안 할까?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어떤 한 여자를 품기에는 너무 크죠. 이 사람이 결혼한다 그래도 계속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해야 되고 재혼도 해야 되고. 그럴 땐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이름 날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이성운이 보면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지지를 좋아해서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상대방의 매력이 또 떨어진다거나 뭔가 멀어진다 그러면 끝내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죠? 사업도 하잖아요. 이분. 사업적으로는 이제 뭔가 계속 흔한 일만 남긴 했어요. 좀덜 욕심냈으면 좋겠지. 자기의 어떤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름, 어떤 이제 계속 이제 자취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음. 응. 발자국 남기듯이. 뭐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언제까지 나올까요? 사실 주반 쯤이면 이런 이제 연예계나 이런 것들도 안 나오진 않겠지만 왜한 번씩 나오는 이런 데스타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잘 TV 안 비쳐도 한 번씩 나오면 굉장히 이슈되는. 그런 케이스처럼 될것 같아. 이제 본인이 다일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 아니요. 쉬어 가진 않아, 이 사람이. 아, 그게... 쉬어 가진 않는데 이제 할게 없는 거지, 음. 다 해봐서. 아니, 나는 생일 듣고 짬짬이 음. 올렸어. 음. 하늘에서 정해준 사람이야. 나는 안타깝게 6일이에요. 7월 6일. <웃음> 하루만 더. 그래서 내가 출석 준비하면 내 생일을 못 챙겨 먹어. <웃음>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요 이렇게 다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팔자가 좀 싸나오 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예술로 풀어서 잘 찾아 먹은 거고 특별한 날 특정적인 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또 힘들게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